먹고 싶어. 근데 내카라 해야 돼. 너 저기 들어가면. 응? 래 여기 잘 먹네. 먹고. 야, 엄마 오늘 밤 걱정 안 하겠다. 왜냐면 친구들이 있는데서 같이 잘거 아니야, 그지 응? 또 병원 체질 되면 안 되는데. <웃음> 간호사 선생님이 이렇게 꺼내, 어, 꺼내려고 봤더니 내 다리로 벌떡 일어나더나더라고 응? 도늘 젊었네. 두도야 너 아침에 똥, 똥네 개나 네 개인가 다섯 개 놓더라. 간호사 선생님 사진 보여줬는, 보내줬는데 어렵게 우이랑 단호박하고 그다 먹어서 똥잘 놓지. 잘했어. <웃음> 신나 신나. 이번 할때 얼굴 깨끗했는데 일주일 만에 얼굴이 꼬들꼬들 됐어.